애들, 이게 뭐야 어? 이거 어? 네 좋아하는거 은비 이거 니가 좋아하는거지? 어? 됐다! <웃음>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팔... 허금비 허금비 허금비 허금비 허금비 기다려 하고 줄게 아무 있어 아무 무무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허주사입니다 얘는 허금비고요 얘는 허음비입니다와 진짜 많이 컸죠? 어. 오랜만에 영상에서 인사드린 것 같은데 엄청 컸어요 지금 거의 5kg 나가요 5kg 어. 이제 한 살을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에 생일이에 생일 음, 음. 오랜만에 허집사를 들어왔는데요 와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이들의 제품을 광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왜기쁜지 아세요? 원래 이 제품은 저희 아이들이 먹고 있었어요 제가 늘 먹고 있어서 이것들은 다 제품 제공받은 거고요 얘는 제가 주문해서 계속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추를 선택할 때 제가 이 쿠팡에서 보고 난 다음에 성분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본 다음에 계속 주문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쿠팡의 사연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주 산 상품을 보면은 더보기를 보면은 음, 이렇게 이 제품 있잖아요 캡티즌케어 락토페린 고양이 영양제 간식 제가 이 제품을 10월 8일 날 처음 사고 그리고 11월 27일 날한번더 사고 어 2월 4일 날또 샀네요 어. 네. 우리 저는 제가 아이들과 생활한 지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생활을 했으니까 8개월 차예요. 8개월 차인데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 제품을 구입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많이 뭐 구입해보고 많이 갈아타기도 했고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 먹어서 10월 달부터 이걸 정착하고 이제 계속 쭉 먹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두 마리이기 때문에 이 60개짜리 하나를 사더라도 한 달이면 다 먹어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주지는 않지만 한 달이면 다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걸. 많은 양의 제품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였죠 유통기한도 완전 빵빵해 어, 그래서 한동안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직사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만 뭐 사료나 간식을 살때 아이들 성분을 보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쿠팡이나 이런 데서 고양이 뭐영양제나추로 이런 걸 찾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성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가격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게 됐고요 제가 왜 선택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가 초보다 보니까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양이 면역력을 줄수 있는 영양제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영양제. 알약은 제가 먹을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추루 형태야. 추루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 이가 맛있나봐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걸 구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제품 하나면 매일매일 아이들의 영양 그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왜냐면 아기다 보니까 면역력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이 제품은 보이시죠 캐티즌 케어 락토페린 이름에서도 아시듯이 락토페린이 들어있잖아요 이 제품은 락토페린을 포함 아마 특허받은 면역강화 국한물질이 스틱 하나당 무려 600mg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600mg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말만 들어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명령 강화는 물론, 아이들의 그, 구내염. 제가 아직 따로 양치는 시키지 않는데 그래도 고양이들 구내염이 있으면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구내염, 그 다음에 허피스 등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좀이 제품을 선택한 것도 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제품이면, 아,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게, 경북대학교,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러 이런데 이런데 제가 이걸 구입 안 해서 먹을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 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때부터 1 0월달부터 계속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애들 빗질 을 하고 난 다음에 빗질하면은 저희가 진공 그 스마트 진공 무용기라서애들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제 영상 쇼츠에 보시면은 음? 아이들이 이거 먹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조회어도 괜찮은데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이들이 이제 머리 빗질하고 이거 먹는 것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야? 어? 이거 이제 좋아하는 거. 굼비, 이거 니가 좋아하는 거지? 어. 갔 <웃음> 이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800개 시간이요. 기다려 봐요. 100개 줄게요어 굼비. 허금비, 허금비, 허금비, 비 기다려, 하고 줄게. 모르게 중요한 거니까. 하고 줄게. 하고 줄게. 줄게. 무도 넘길 수 없어 어. 이 엄청 맛있나봐 응, 그렇 응, 예. 아. 맛있어 됐여 아이고 잘먹어 아이고 있어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어, 야, 야, 많이 남았어, 특히 은비야, 금비, 금비 거서 안주사랑 같잖아. 금비 봐. 야, 은비, 은비야, 금비 건데 니가 당황거리면 어떡하냐. 네, 아이들이 진짜 잘 먹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맛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이 제품만 보면은 이 박스만 보고 이 제품만 보면 완전 환장해요. 제가 이렇게 뜯어 놨잖아요. 이거를 제가 숨겨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씩 빼서 지들이 그냥 이렇게 여기 탁탁 먹어. 그래서 그 정도로 기호성도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먹고 고 있습니다. 캣티즌 케어 락토페린 락토페린이 포함되어 있고 한스티탕 600mg 환율되어 있고 구내염과허파스까지 면역력 강화되어 있고 면역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제품 어, 출라고생각하시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제를 하나씩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급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은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급여량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잘 먹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기호성이 좋으니까 한번 어겨우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